게어. 게어. 안녕 여러분 착하착하착하게입니다 오늘도 우리 벌떼를 키워봐요. 지금 벌떼를 키우고 있는데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저 이거 봐요. 지금 저 들고 있는 막대기는 벌꿀을 채집할 때 쓰는 꿀뚜개란 막대기예요. 많이 업그레이드됐죠 그리고 제 어깨에도 보면 가옷이 있어요. 양쪽 어깨에 가옷이 있죠? 그리고 앞에 조그만 가방도 있어요 보호대를 할수록 제가 한 번에 더 많은 꿀을 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요 자 제가 지금 메고 있는 가방은 일십 백천만 십만 54만 꽃가루를 한 번에 모을 수 있는 그런 꿀통을 메고 있어요 엄청나죠? 하하하하 <계> 오늘도 저희 벌꿀 친구들이 일하는 걸 보러 와줘서 고마워요 우선 우리 벌... هنا... <스 way> 어우 깜짝아 벌들이 있을 만한 공간이 필요하겠죠? 자 이쪽에 잡아 볼게요 집을 짜잔! 제가 키우고 있는 벌들이에요총 25마리? 26마리? 제가 벌 6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25가지 종류의 벌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이 25가지 종류의 벌을 발견하면 특별한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이 공간에서 이건 어? 안녕! 고민 됐어! 하하하하하 <웃음> 됐다고 자 오늘은 어떤 미션이 벌어질까요? 한번 같이 가봅시다! 렛츠고! 자 일단 미션을 받아서 뭘 하기 전에 2 5가지의 별을 모으면 어? 우리 검은곰이 나한테 할 얘기가 있나보네 잠깐 나 이따올게 착하게 패밀리 친구들한테 보여줄게 있어 자 여기 25있죠? 이게 내가 찾아낸 벌의 개수예요 25를 찾으면 25섹션 벌 25섹션에 갈수 있어요 어? 잠깐만요 황금비가 내린다! 허니스톰이에요, 허니스톰. 허니스톰을 모아라. 여기선 이게 다 돈이에요. 예. 허니스톰을 많이 모아야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와,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하하하하, 다시 착하게로 돌아왔네. 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자벌 25개, 수, 벌 25개를 보면 어 방금 저 친구가 보여줬죠. 여기에서 빠라 우후 낙하 산도 있다고. 예, 이렇게 날 수가 있어요. 어, 한번 더, 한번더 빨리 떨어지자. 어, 아니, 스톰 꿀폭풍이에요, 꿀폭풍 여기 더 줘, 여기 더 줘, 여기 더줘 여기 더 줘, 여기 나더 먹고 싶어 이렇게 부자가 됐네 완전 부자가 완전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하하하하하하 <웃음>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망망이로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꽃가루를 꽃에서 수집하는 거예요 우리 벌들도 열심히 꽃가루를 수집하고 있어요 예 오예 친구들 열심히 일해줘 우린 꽃가루가 아주 많이 필요하다고 예이 예이 이렇게 하늘도 날수 있어요 음자 한번 더 하늘을 날아 볼까요 여기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그렇지. 자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벌 벌나라예요 벌나라. 우와, 다이 꽃밭이 보이죠? 우와, 이거 잠깐 치워볼까? 우와, 여기가 제일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오호호호호. 저기 크로버밭도 보이고 버섯 동산도 보이고. 죠 저기 장미밭도 보이고 자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 벌들을 키워볼거예요 와, 내 벌들 다 이쁘죠 우리 친구들 어 여기 사자벌도 있네 자 그럼 가봅시다 윗히~~~ 윗히~~ 벌들 따라오는거 봐 얘들아 일로와 일로, 일로 오렴 얘들아 너 혼자만 너무 빨리 가는거 아니냐옹 벌들이 나보다 조금 느려요 어? 저기 스틱버거도 있네요 나무같이 생기네 쟤네 아주 무섭다고요자검은곰한테 말을 걸어봅시다 검은곰이 나한테 할 얘기가 있나봐요 어 내가 좀 들은 바가 있는데 어떤 양봉가들은 장미밭에서 꽃가루 모으는걸 좋아한다며? 왜?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 첫째로 최고의 콤보를 얻기 위해서 너의 벌집을 빨간색 비들로 특성하게 만들 수 있거든 그리고 그것보다도 장미밭이 벌집에서 가장 가까이 있거든 너의 별들이 멀리 날아가지 않아도 돼 한번 테스트 해보지 그래 45만개의 꽃가루를 장미밭에서 모아봐 이게 미션이야 자 미션을 받았으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 자 장미 들판에서 꽃가루 45만개를 수집하세요 자 가볼까 우워, 우워, 우워. 어, 우리 우어 우어. 우 엄마 곰나한테할 얘기가 있지만 미션은 하나씩 올라가고 싶어 나 올라가고 싶어 아직 못 올라가 더 좋은 아이템이 필요한것같은데 가끔가다 컨디션이 좋으면 올라갈때도 있지만 어 못올라가 안되겠다 우리 우리 베어베어비를 기다려야될것같아 아니면 빨, 빨리 달려가는거 먹어볼까? 베어비야 나 고무로 좀 변신시켜줘 난네가날 도와줄거라고 믿어 베어비 베어비 나온다 자 졌다 다 같이 봤지? 대여가 되면 더 높이점프할 수 있거든. 어, 정갈이다. 정갈이다. 도망가. 으, 으. 아, 아파. 화면이 빨갛- 빨갛해진 건 내가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야. 어, 내가 피가 벌써 피가 노래졌어. 내 에너지 칸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어. 한 마리 잡았어. 도와줘, 미들. 아, 우리 친구들이 날 도와줘서. 전갈들을 모두 물리쳤어 고마워 나의 사랑스러운 우리 벌떼들 벌떼들 아주 고마워 자 여기서 모으는게 우리 미션이에요 아 여긴 장미밭이야 여길 보면 알수 있지 다각 밭마다 각 이렇게 특성화된 이름이 있어 여긴 장미꽃밭이야 대체적으로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지 아까 검은곰이 말해준 것처럼 저기 보이는 우리 벌집에서 가장 가까워 어? 그리고 저기 봐 밤이 되니까 반딧불이들이 울고 있어 반딧불이를 잡으면 우리한테 많은 아이템을 주지 아 일로 온다 아싸 행운아 행운이야 자 잡아보자 반딧불이 아싸 달 코인도 받았어 자한번더 고마워 반딧불이들, 반딧불이들 고마워. 예, 달코인. 뻘범, 바범 뻘범, 달코인. 한번더 달코인. 반딧불이들 고마워. 하하하하. 아주 좋은 아이템들을 많이 얻었는 걸. 아, 어, 검돌이다. 검돌이 코인. 하하하. 안녕 가이쓰! 나는 다시 곰돌이가 되었어! 나는 폴라베어야! 하하하하! 자 여기 보면 시간이 나오지? 저 시간 동안은 정갈이 나오지 않아. 적어도 날 위한 정갈은 나오지 않아. 근데 여기 내 친구들이 오잖아? 그러면 그 친구들을 위한 정갈은 또 다시 나올 수 있어. 빠람빵빠람자 잡아주세요! 아, 어, 이번 미션인 45만 개 꽃가루를 벌써 다 모았어. 그러면 우리 다시 검은곰한테 한번 가 볼까? 렛츠 고. 그래도 확실히 검은곰이 말해 준 것처럼 가까워서 너무 좋다. 검은곰 나왔어. 어, 너도 여기 왔니? 잘했어요. 꽤 효과가 좋았나 보네요. 퀘스트 한 개를 더 완료하면 로열 젤리를 주죠. 아, 어, 로열 젤리를 준대. 5개 더 완료하면 다이아몬드 알을 주고요. 아, 다이아몬드 알 필요한데? 자, 그러면 새로운 캐스트를한번더 얻어보고 그래서 로얄 젤리를 받아보자. 클로버 들판에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분명 거기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요? 클로버 들판에 가도 운이 좋아지지 않았던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클리버를 수집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분명 더 특별한 클로버를 찾아야 하는 걸 거예요. 하얀 클로버 말이죠. 음 하얀 클로버 다른 곰친구들은 그런건 없다고 장담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전 걔네들 말이 고지껏대로 믿기진 않거든요 그 아이들 말이 틀렸다는걸 증명해주자구요 흰색 꽃가루 30만개와 클로버 들판의 꽃가루 20만개를 수집하세요 어,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니 검검 자 가보자 퀘스트에 보면 여기 있지 꽃가루 30만개 화이트 하얀거 그리고 클로버 들판에서 2 0만 개를 수집해보자 그리고 또 가능하면 허니가 지금 여기 우리 1800만 개가 있거든 허니가 2000개가 되면 더 좋은 더 좋은 도구를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이걸 하는 동안 새로운 도구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정말 행복할 텐데 자 여기가 클로버 들판이야 저기 보이지? 어장수풍뎅이다 친구들 좀 도와줘 우리 벌들이 너무나 강해졌어. <웃음> 다시 곰으로 변하고. <번> <웃음> 아! 자 돈을 모아보자. 자 여기 이걸 먹으면 이 하얀 코인을 먹으면 나와 있던 동전들을 싹싹 먹을 수 있지. <웃음> 벌꿀들이 만들어준 코인을 잘 열심히 먹어줘야지. 더 빨리, 더 빨리 꽃가루를 모을 수 있다고. 자, 여기는 거미밭이야. 거미줄 보이지? 어, 거미가 나타났어. 친구들 나와서 도와줘. 공격해, 공격해. 너희가 공격 안 하면 내가 당한다고. 하하하하하하, 어예, 어예. 자, 여기서도 모을 수 있고. 그래도 여기가 하얀색이 많으니까. 그리고 아마 파인애플 밭에도 하얀색이 있지 않을까? 파인애플 밭을 한번 가보자. 파인애플밭은 이렇게 해서 가면 쉽지. 휴. 저기 새총 이 있어, 새총을 타고 가자. 하하하하 장수풍뎅이랑 싸우고 있는 친구들이 사막이야. 사막이 사마귀, 사막이. 오, 친구들 와서 도와줘. 내가 새총을 타고 날라오는 바람에 애들이 날 쫓아온이라고 정신이 없네. 오케이 고마워. 파인애플도 먹고 파인애플 코인 파인애플 코인은 우리 친구들에게 간식으로 줄 수도 있고 어 사악한 별이야 사악한 별이 어디 있지? 클로버들 판에 있대. 우리 가서 친구를 도와주자. 왜냐 e 면 사악한 벌은 많이 강하거든. 그래서 많이 도와줘야 돼. 자 가보자. 친구들 어 여기 친구들 많은데? 자 도와줘 친구들 우와 여긴 지금 적도 많고 난, 난장, 난장판인데? 자 저기 사악한 비 사악한 별이 있지? 사악한 벌 저기 사악한 벌이 있어 우와 엄청난데? 엄청난 많은 친구들이 다 같이 공격해주고 있어 사과한 번을 물리쳤어요. 하하하하 역시 친구들이 많으니까 금방금방 잡아내는군. 예, 다시 우리는 미션을 수행하러 가야 돼. 어, 여기 클럽이다. 친구들에게 쿠키를 줘서 빨라지게 해줘야지. 휴후후후. 완전 빨라졌어. 어, 다 됐다. 여기 봐봐. 음,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말하려니까 약간 버벅거리는게 있는데 자 30만개의 하얀색 꽃가루를 다 수집했어 가서 검은 검은 배열을 찾아가보자 어또 밤이 됐나보다 밤이 됐으면 잠깐 하던걸 다 멈추고 저기 보이지? 어디로 가니? 아 어, 저기로 간다 아 저기서 대포를 타고 갈걸 그랬어 쟤네들 서진, 선인장밭으로 가는것 같은데?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맞았어. 쟤네들 선인장 맞이셨어. 어, 여긴 늑대인간이 나오는데. 아, 늑대인간을 피해서. 예스. 달코인이야. 달동전. 어키덕키 이렇게 반딧불이 앉아있는데 원형으로 앉거든 그래서 반딧불을 다 건드려주면 원형 가운데 이렇게 달코인이 뜬다고. 짜란짜란짜란짜란 짜란, 짜란, 짜란. 아주 성과가 좋은데? 어저 친구들 또 어디 간다 우리 따라가자 이번엔 거미밭이야 위히 자 달코인 그리고 달코인뿐만 아니라 어? 다른 아이템도 많이 줘 달코인 하하하 한번더 반비 뿌리 고마우이 예이 예다 모은 것 같지? 아직도 있어? 아 이번에 딸기밭이야 딸기밭에는 무당벌레 조심해야 돼두 마리나 나오거든 으 맞았어 한데 나왔다 야... 어... 아니고 아주, 아주 성과가 좋은데 달코인을 다섯, 여섯개 모은 것 같은데... 어, 한번 더... 우오... 어... 해가 떴구나. 그래서 그냥 가는구나. 아... 해뜰 때까지 계속해주는 거구나. 좋았어. 그래도 많이 모았어. 어... 돈이 얼추 2천만원이 돼 가는데? 여러분들 아주 운이 좋은 것 같아. 무기를 바꾸는 것도 볼수 있겠어. 자 일단 검은곰한테 갔다가 로얄젤리를 받아야 되는데. 빰빰빰 빰빰빰 검은곰 나 미션을 다 하고 왔다고 어때요 운이 좀따랐나요 하얀 클로버를 찾았어요? 우리 찾았어? 아나 모르겠는데 없었다고요? 이런 괜찮아요? 그래도 당신이 이 로얄젤리를 가질 자격이 충분하니까 퀘스트를 4개만 더 완료하면 다이아몬드 알을 주죠 으흐, 다이아몬드 알 다이아몬드 알이 뭐냐면 이거야 로벅스 400코인 짜리인데 항상 전설급 벌이 부화되요 엄청 좋은 거라고 물론 별의 알이 더 좋긴 하지만 별의 알 다음으로 좋은 거야 완전 탐나 자 아직은 퀘스트를 받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 로얄젤리 받았어 자 로얄젤리 로얄젤리가 뭐냐면 로얄젤리 트랜스퍼 비인투 랜덤 레어 에픽 앤 레전더리 로 바꾸는 거야 이거를 지금 우리 여기 하이브 벌집으로 가서 벌집에 원하, 바꾸고자 하는 벌에게 로얄젤리를 먹이면 그 벌의 종류가 바뀐다고 그래서 새로운 벌을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새로운 벌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자 아무튼 레리뿌우이이이거 완전 신나. 여기 올 때마다 너무 완전 신나. 으우저 벌들 오고 있는 거 봐. 벌들 다 여기 있어, 저 봐. 으이우 우리 사랑스러운 벌들. 자 여기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상점이야.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이걸 사기 위해서지. 2천만원이야 2천만원 꿀 2천만개 너무 비싸지않아? 근데 더 비싼것도 있다고 이건 여기봐 6천만개야 6천만개가 더 비싼것도 있다고 이거는 6천만개 1억 5천만 갖고싶어 근데 지금은 어쩔수없어 지금은 이걸 만족하자 0.75초동안 7개의 꽃가루를 내라인에서 뭔데? 엄청 좋은거야 아마도... 어! 잠깐만 이거 무슨 소리야? 빨리 나가봐야겠어! 아! 어, 허니스톰! 허니스톰! 오예! 오예! 옆에... 옆에 꿇어 올라가는가봐 난 허니스톰이 제일 좋더라 척척하게 내 몸을 적셔줘요! 오예! 자, 이제 무기를 좀 봐줄까? 자, 이게 이번에 새로 산 거야. 골든 레이키라고 하지. 금색 긁게야 이거 보면, 이거 봐, 이렇게 긁어대는 거야. 오, 오, 이렇게 네 줄을 긁는 거구나. 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어, 한 번은 쫙 긁고, 우와, 이렇게 하면 금방 모으겠는데, 돈? 우와. 무기를 바꾸기 잘한것 같아. 고마워. 다 여러분 덕분이야. 가방에 가득 찬 꽃가루를 다시 꿀로 바꾸러 가봅시다. 벌도잘 따라오고 있어? 위히! 우리 벌들 봐, 잘 따라오고 있지? 위히! 위히!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비디오를 시청해줘서 고마워. 좋아요 누르지 않았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구독하지 않았으면 구독도 해줘. 구독해주면 이런 비디오를 매일매일 받아볼 수 있다고.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고. 댓글 하나하나 다 보거든? 그러니까 댓글 남겨줘. 자 그러면 내일 또 어떤 미션이 나올지 모르지만 새로운 미션을 받아서 해보자. 자 그럼 내일보자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보자고. 바이바이 체크 체크 체크. 야 예!